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최근에 그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또 아마존이 다시 또, 어, 물리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 뉴스웨이 나이지리아 여기서 또그 아마존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어, 하기 시작했는데, 어, 관련 기사를 보면, 파이 네트워크, 아마존이 파이 코인을 결제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어, 등록된 새 도메인 주소인 amazonpy.com 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해당 트위터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캡처 화면 올려놨는데, 어, 아마존 도메인은 이제 1994년 11월에 생겨난 이 공식 도메인이고,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파생된 어, 아마존 파이닷컴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2월 5일에 생성이 되었다. 파이 네트워크가 정식 출시하기 전에 이미 아마존 파이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담고 있습니다. 어, 해당 사이트 관련해서 마인파이닷컴은 어, 파이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는 2018년 12월 3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amazon.파이.com은 2019년 2월 6일로부터 그 2개월 후에 이제 생성이 된 거죠. 시기상으로 좀어 가깝 가깝게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expire가 보면 2월 5일이라고 돼 있고요. 어 근데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이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이제 좀 보면요. 컴퍼니에 아마존 테크놀로지인 컴퍼니라고 돼 있어요. 어 여기 아마존 레걸 디파트먼트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에 이그 아마존 테크놀로지를 이제, 어, 조회를 해보면요. 구글 검색창에 보면 위키피디아에서도, 어, 모회사가 뭐 아마존이고 자회사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사이트를 스캠 디바이저로 분석을 해보면 이 도메인이 이미 그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익스파이어가 2022년 2월 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해당 IP 주소를 가지고 스캐멀리틱스라고 어, 하는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요 해당 그 아마존 테크놀로지 인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어, 중간 정도의 사기위험 ISP로 간주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사기 가능성이 있는 앱 트래픽 중약 57% 정도가 잠재적 사기로 우리는 보고 있다. 여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불로 어,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잠재적 사기이냐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 여기서 이제까지 어, 이메일이나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여기 피싱 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 아마존닷컴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피싱하려는 80건의 시도를 감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그러니까 아마존닷컴 도메인과 그 다음에 아마존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이그 아마존파이닷컴을 가지고 연동을 하려고 했던 테스트 용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 피싱을 하기 위해 어, 진행된 것인지는 어,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사이트가 다시 또 도마에 오른 겁니다. 어, 그 과거에 이런 것을 어, 예전에도 재작년에도 이와 같은 아마존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는 왜냐면, 그 니콜라스 카칼리스가 이제 그 전무이사로 어, 당시 있던 스타트 X 여기에 보면 사이트에 보면 여기 파트너 사에 스탠포드 대학과 LG 그리고 하, 아래 조금만 보면 시그니처 스폰서에 아마존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그, 어,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파이 네트워크를 아마존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느냐라고 어, 하는 내용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근데또또 어, 2년여가 지나서 또 다시 어, 올라온 것이죠. 어,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그 파이 뉴스에서 트위터에서 이, 여러분들이 트위터는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그또 스페이스가 또 진행이 됐어요. 파이 뉴스 위클리라고 해서 또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도 어, 아마존 파이닷컴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좀 기술을 하기도 했어요. 어, 파이 뉴스는 현재 지금 52만 명 정도의 팔로우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파이 네트워크 채굴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도 정보를 이제 어 많이 캐실 겁니다. 어, 27분부터 약 30몇 분까지 관련해서 아마존 파이닷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 코지 파이라고 하는 이 파란색 인증 마크를 받은 이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 어, 언급을 했는데요. 이분을 어좀 여기 양력에 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어떤 그 어떤 그런 뭐 정보를 주는 사람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헝가리안이고 어 파이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모더에 3.5년 정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파이 엠버서더이면서 스피커로, 스피커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여튼 2019년 7월부터 일단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을 했느냐는 건데요. 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여튼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 그 29일날에 나이지리아에서 그 어, 아마존파이닷컴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언급이 되고 있으니 또 여러 트위터에서 내용이 흘러나오니, 어, 이 사람도 언급을 했는데, 아마존파이닷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이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어, 이것이 어떤 음모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 우리는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 네. 어, 맨 처음에도, 어, 2000, 그, 재작년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다룬 바도 있었고요. 어, 처음에도 이것이 그, 일종의, 어, 가능성, 음모론으로 시작되기도 했다. 음모론은 이제 가능성이자든가에 시작되기도 했다. 어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자 이것은 실제로 발생된 일입니다. 어, 트위터에서 아이디가, 뭐 이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아마존이 아마존 파이닷컴 도메인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글을 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피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좀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것은 아무래도 해당 도메인 번호에 나와 있는 이 전화를 연결해서 어떤 여성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도메인 주소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정보는, 아까 제가 이제 봤었던, 어, 거기서 봤었던 이 조사에 보면, who is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도메인을 구입한 사람은 실제로 아마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어, 그리고 이것을 구매한 시점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이 사이트는 아마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 사이트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 어, 그, 아마존의 그 창립자인 잽, 잽 베이저스처럼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대신에 그들이 사용하는 도메인과 같이, 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방법의 사이트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잭 베이저스가 웹사이트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 피터라는 사람은 실제로 법무팀인 네바다에 있는 어이 사무실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여성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통화할 당시에 그 여성 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직원이 말한 이 반응을 좀 보면, 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어, 이것이 맞는데 언급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과, 어,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없어서 이것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분은 전자를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이 아마존과 연관은 있지만 어 지금 언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자, 아마존 그이그 그 파이닷컴이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지. 자, 현재는 비활성화 상태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 어, 이분이 지금 캡쳐해 놓은 거 보면 2023년 2월 5일 날에 해당 사이트가 일주일 후에 이제 만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그 보고 있는 웹사이트 인포머에 보면 만료가 2022년 2월 5일이에요. 어,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1년이 추가 갱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파이 네트워크와 연관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 니콜라스 박사도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지만, 아마존에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영상으로 언급을 한 바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 여기서 보면, 어, 이와 같은 사진이 2021년 1월 20일 날에, 어, 제가 예전에 영상을 다루기도 했던 이그 자료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어, 어떤 기사였냐면, 이거였는데요. 어, 니콜라스는 대단하다. 그리고 스타엑스와 파이네트워크의 관계는, 어, 관계도 좋다. 어, 라고 되어 있고, 아마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흥미해서 아마존이 그 여기 보면 중요한 문구는 여기입니다. 아마존이 may support pie payments in the fu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pie network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뭐 미래의 어떤 결제수단으로 사용도 될 수가 있다. 어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어이 문장이 사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마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도마에 오르기도 했죠. 어 그리고 이 영상으로도 과거에 이게있었는데이 영상입니다. 과거의 아주 초반에 어떤 것 같은데 수염이 덥수룩하죠. 이 영상을 좀5초짜리데이 멘트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someday maybe even amazon will create a pay by pi e button and we'll put it on their own. someday maybe even amazon will create a pay by pi e button and we'll put it on their own. 그래서 어 당시에 니콜라스가 언급을 했던 내용을 이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언젠가는 아마존에서도 파일을 이제 베일을 만들어서 어떤 거래를 만들어서 자체 웹사이트에 올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과도 사실상 일맥상통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뭐 이든 아니든 간에 현재 지금 어 파이 해커툰을 통해 가지고 파이 결제 솔루션에 대한 강화와 여러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모색이 되고도 있고 또뭐 이번 연도에 메인넷이 오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좀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나옴에 따라 이러한 것들도 다시 또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